누가 아니면 나를 여기 다써가지고 <웃음> 나도! 항상. 오! 너도! 누가. 와, 이 MBTI가 만드신 분대박이네요 무관심하! <웃음> <이 심화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첫 개스입니다. 첫 개스! 이야 아, 진짜 이 너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, 진짜. 오늘은 뭔가요? 네, 오늘 리뷰할 거는 제이크랑 저랑 뭐가 같죠? 그렇죠. 네. 뭐 같은 게. 하나의 자리 네, 바로 MBTI 리뷰입니다 둘다 ISTJ 진짜, 아. ISTJ이기 때문에 네, 오늘 간단히 네, MBT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요 네. 저는 솔직히 아, m b t i 뭐 그렇게 네,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나 어, 이런 한, 거 좋아해요 저 이런 거 좋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, 이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오, 가지고 있습니다. 자부심. 저 자부심. 제 아, 저, 저, 저, 저, 저 자부심도 있어요. 저는 N.I.P.N이 NRIF 되고,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n 요 p n 이된자부심이 저는 K-POP 팬이어도 무조건 N.I.P.N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진짜. 그냥 n i 이 n 알려도? 다음 생에도 n i 이 n 될게요. 어 진짜? 제이기 N.I.P.N이 못 되더라도 n i 이 n 이 무조건 엔진이 될 거예요. 아 엔진이 네, 된다. n i 이 어. n 이알렌데에서 뭐 떨어져도 무조건 엔진이 돼. 그럼 그때 제이크 자리 누가 했어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생각해보세요. 웃음> <웃음> <웃음> 필요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아이고.. 이거 누가 아니고 나를 여기 다써놨라고 <웃음> 저는 솔직히 아, MBTI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<웃음> 대단한데요? 이거 차전 인척 이런 거안 했는데 와이 MBTI 만드신 분 대박인데요? MBTI 만든 사람 무슨 MBTI일까? 이런 생각 해보신 분있나 MBTI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보시면 은 <웃음> 어, 링걸, 음, 링걸 차 맡은 일에 최선 다. 맡아가 주시면은 네네 최선 다겠습니다. ENF 네, 탄의 성원을 맡았는데 그걸 잘. 오, 이게 바로 책임감. 그렇죠. 오케이 그렇게 해. 민낯인가 봐. 아 이거 아, 저 말했잖아요. 저는 웬만한 고통 아, 아, 아, 잘 참을 때. 저 고통 잘 참. 너잘 참잖아. 나잘 참. 나는 그아통이야 고통을 좀 즐기는 편. 음, 약간 아니죠. 운동할 때. 아 운동할 때. 그런데 어 약간 음. 이거만 버티면은. 어난 약간 약가인생아난 약간, 아 어. 약간 야, <웃음> 엄청 아픈 마사지 받을 때 오! 어? 나도! 그런 거할때 항상 얘기해 오 어, 되게 잘 참으시네요 오! 어? 나도! 항상! 오. 어. 너도가 어. 너, 너, 어. 너 주사 맞을 주사 봐봐 주사는 맞을, 좀 무서워 주사 이런 거 맞을 때 응. 주사 이런 거 보면 은 되게 무서운데 너, 너, 너, 주사 공포 중이잖아 주사, 주사 공포 중이 예, 뭐, 애기예요? 아니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제는 괜찮아 독특했어 주사 무서워가지고 주사 아니 재윤님 거 하나 찾았지 오! 재밌겠다. 상대방 MBTI 별별에서 하면 안 되는 거. 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. 재원이한테는 음. 음, 음, 음. 일 못하는 답답한 일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. <웃음> 그러니까 이동이한테 어. 답답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. 어 야. 그렇네. 재원이 어. 답답한 거 되게 싫어 앞으로 답답하게 안 할게. 네. 네. 오이 재밌는데. 선우 선우. 아 선우? 오케이. ENFP. 음. 음. 아 이거 다 무관심아! 전도영 이거는 어야 너무 와 이거 뭐지? BTS TJ yeah. 방 정리하러 가면 안 돼. 아! 맨날 하는데야 <웃음> <웃음> 너무... <웃음> 너무 이거 뭐야? 야, 하라고는 하는데 하라고는 하는데 예 <웃음> <웃음> 네, 아, 하라고 해요. 아, 하라고 하하안고안 할게요, 제이야 그럼 네. 멤버들한테 보내줄 거예 진짜 우리한테도 <웃음> 우리한테 <웃음> 우리, 뭐야? 우리 뭐냐? BTS TJ 말하다가 야알 끊으면 안 돼! 나 <웃음> 진짜 싫어하는 거아 진짜로? 어! <웃음> <웃음> 와, 저도요! 그러니까 제 말에 집중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! 저는 솔직히 아, m b t i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면 포토타임 한번 하고 오케이! 포토타임! 포토타임! 리네 오케이 그냥! 쿠랑 까 오케이! I 이 아. 뭐야? 오늘 좀. 아, 오래 했는데, 오래 네, 오늘, 오늘 되게 오래 했어요. 항상 어떻게 네. 마무리 하는지? 항상. 예, 네. 뭐, 뭐. 그거죠. 하 오, 뭐 이러면서. 팍! 이러면서. 아니, 근데... <웃음> 아,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. 아, 그러면서. 그러면서. 아까, 아까 이거 하고 끝낼까? 오케이. 자, 지금까지. 팍! <웃음> 리브였습니다. <리분이었습니다. 웃음> 아, 안녕. 저...